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K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요 바로 카메라 가방입니다 제가 이 촬영 관련 일을 한 3, 4년 정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카메라 가방을 사용해봤는데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신제품입니다 바로 내셔널지오그래픽 아이슬랜드입니다 우선 제품 디테일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이 카메라 가방 같은 경우는요 어,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간단한 장비들만 챙겨가지고 어딘가 출장 혹은 출사를 나가실 때 어, 유용한 카메라 가방이기 때문에요 막 엄청나게 많은 렌즈와 뭐 풀프레임 미러리스 이상의 뭐 DSLR이나 정말 큰 렌즈들을 함께 수납할 가방을 찾고 계시다면 이 가방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 카메라 가방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세컨드 백으로 괜찮은지 차차 설명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디테일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 아이슬란드 투인원 카메라 백팩 IL5050이고요. 무게는 1.35kg입니다. 확장이 가능한 상부 수납 공간에는 14인치 노트북까지 수납이 가능하고요. 하단부에는 파티션이 나뉘어 있어서 안전하게 장비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양옆에는 물통이나 삼각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전면부에는 또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등판 쪽에는 캐리어 홀더도 준비되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품명에서 나온 것처럼 2-in-1 바로 조그만한 백팩이 하나가 분리가 되어 나오는데요 카메라용 숄더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방을 맸을 때 어깨에만 부리가 가지 않도록 가슴버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께 동봉되어 있는 카메라 스트랩을 장착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카메라 가방에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목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뒷부분이 조금 보기 싫은 거는 내 목을 위해서 감안을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 커버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의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은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제가 이걸 오픈하면서 바로 느꼈던 건데 가방 자체가 정말 가벼워요 이게 사람들이 저도 어, 가끔가다 이거를 까먹게 되는데 가방에 들어가는 장비만 무게가 아니라 가방 자체 무게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무거운 가방들도 있었어요. 그런 가방 같은 경우는 안에 뭐가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무거운데 얘는 진짜 가볍습니다. 처음에 싹 비워놓고 들면은 와 이, 이게 진짜 가벼운 가방이구나 싶어요. 딱 목적에 맞게 간단한 장비만 들고 나가시는 분들이 부담없이 가방을 메고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컨드 백 정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혹은 미러리스 카메라 아니면 조금 더 단촐한 똑딱이 카메라 같은 거를 들고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를 솔직히 그냥 아무 가방에다 집어넣고 이러면 파티션이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스가 난다거나 흠집 혹은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명색이 카메라 가방이기 때문에 딱 파티션이 따딱 나눠져 있어 가지고 카메라를 항상 소지하시는 뭐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적합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조그마한 가방을 꺼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음 여행 같은데 특히 가게 되면은 1박 2일로 갔을 때 가방에 뭔가 다른 옷이나 이런 거는 평소에 그냥 막 들고 다니기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딱 카메라 장비만 들고 출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아입을 옷은 이 위에다 챙겨놓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아예 그냥 이 공간을 카메라를 뺀 다음에 여기다 옷을 수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뒤로 백팩을 메고 사이드로 하나를 더 들고 카메라 가방처럼 들고 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활용 방도가 되게 많은 그런 가방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은 단점입니다 단점은 이위 상단부를 오픈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클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끼워 넣게 자크나 지퍼가 아닌 이렇게 그냥 일반 클립도 아니고 아까 앞에서 디테일해서 보셨다시피 이런식으로 끼워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 생각보다 진짜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쪽을 뭐 수납을 해놓고서 꺼냈다 뺐다 할 일이 많지 않은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이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넣어놓거나 아이패드를 넣어놓고 자주 넣었다 뺐다를 해야된다 하실때는 어,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겁니다 그래서 저가이 가방을 이용할 때는 위에다가는 주로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오픈하게끔 용도를 아예 패킹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아래다가 카메라 가방을 넣고 혹은 이 사이드로 해놓을 때는 여기다가 옷 같은 거 혹은 자주 빼야 되는 거를 집어넣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백팩처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클립이 가장 보편하다 진짜 이 클립만 아니었으면은 었별네개 혹은 다섯 개까지도갈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 클립 때문에 별점이 제가 이용해 보면서 느꼈던 단점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방을 총평을 해보자면 다 좋은데 이 클리... 네,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아이슬란드 백팩 같은 경우는요 정가는 259,700원에 지금 이제 출시가가 조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추가하는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나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카메라 가방을 찾고 있다 혹은 나는 세컨드 백팩 좀더 간단하게 들고 댕길 수 있는 가벼운 백팩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 들에게 적합한 가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스코어는요 3.5점을 주고 싶네요 마음 같아서는 4점을 주고 싶은데 진짜 이 클립 때문에 1점을 다 날려버리긴 좀 아깝고 0.5점 깎은 3.5점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